마랑입니다, 여러분들 야핏. 우리 야핏에서 나 다이어트한다고 또 도와주겠다고 게스트가 있습니다. 근데 네, 이게스트 제가 솔직히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첫 인상이 좋지 않았거든요. 개볼레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나와주세요. 아니 초미녀 룸메이트 11cm님들 제발 나와주세요라고 빨리. 하시면 저희가 나갈게요 뒤지기 전에 빨리 나오세요. <웃음> 자, 빨리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 룸메이트 11cm 들지입니다. What's up guys? 개벌레입니다 네. <웃음> 준비 되셨어요? <웃음> 저희한테 질 준비? 아난 자신이 없어 응. 마왕님한테질 자신이 없어 기강이 많이 해이해지긴 했네요 해. Hey. <웃음> 그래서 야피 오늘 사이클링 타면서 대결해야 돼요 핸디캡을 드릴 거예요 두 분이서 맞아. 번갈아서 자전거를 타실 거예요 대신 내가 이기면 오늘 <웃음> 오늘 초연자 듣고 오셨죠? 네. 내가 이기면 니들이 없을 거고 내거 뭐가요? 아 진짜? <웃음> 대신에 이런 일 없겠지만 저를 이기면 출은료두배준대요 음... 음... 이게 지금 왜 그렇게 유행하냐면 진짜 다른 거리 막 여행 같은데 갔을 때 타는 느낌이에요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맵이 굉장히 많아서 안 가본 곳을 이렇게 라이딩하면서 간다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. 좋다. 아이디가 뭐야? 소미녀듀아 그리고 지금 한 번씩 돈 들어오잖아요. 이걸 꾸준히 모으면 이제 스타벅스 같은 이제 커피나 여러,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제휴된 회사랑 어, 교환권 같은 거 준대요 7 k 로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오 한마디만 딱 해보시죠 아 돈을 최대한 많이 타겠습니다 아다아다 화이자 근데 화이자가... 미친 아니지? 네. 맞아요 근데 왜? 엠지셋도 그렇게 지도 네, 그렇게 하는데? 아다아다 화이자 몰라요? 아스라스 아스트라제네카 몰라요? <웃음> 자. 저는 뭐불리커 뭐, 없이 그냥 작살 내겠습니다 야! 너도 죽어! 야! 너도 죽어! 야! 너도 죽어! 너 죽을 수 있어라 할게 싫어! 너도 죽고 싶어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칙은 11cm 분들은 번갈아가서 하고요 교체 타임은 그냥 중간 중에 아무 때나 말이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아 진짜 나 이기려고 왔거든요? 가자! 갑시다 아 페이스북을 가서 움직일 때 페이스북을 하실 요 얼마나 있지? 어, 이제 600m 붙였다 아니 금방 하는데? 아니 지금 내 숨은 금방이 아니야 어어떻게 마랑이 왔어 아, 이렇게 살살 이겼다 졌다 해주면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 거거든요 손니이체 준비해 디 뒤질 것 같거든? 초민녀 도어가 지금 뒤에 엄청 지쳐져 있습니다. 예. 아, 근데 또 교차하니까 금방 이렇게 추월하긴 하네요. <웃음> 잘했네요.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면 되겠어요? 3km 되3네요 나랑는 다 잘했으니까. 또 힘들어? 아, 또 했어? 또 우리야 이게. <웃음> 한 번만 해주세요. 만 원씩 주 아니 우리 힘들어요. 우리도 <웃음> 힘들어요. 근데 저희 는 초미녀니까 힘들어도 이쁜 거지. <웃음> 3km만. 불안해. 불안해. 나도 불안해. 저다 계속 불러. 버리다! 아! 이렇게. 좋지. 이렇좀 벌려놔. 벌려놔야 돼. 배벌리 님이랑 할때좀 벌려놔야 게임이 돼. 네. 유지이시는 그래도 좀 운동을 해봐가지고, 여기서 무조건 쳐게 내야 돼. 가이, 고발님! 야, 빡치다. 말 없어도 돼. 언니, 잘랑한가 아, 아, 해? 아, 씨. 아, 씨. 아, 라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이 씨. 아, 씨. 이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<목소리> My DUTORIO! Your <목소리> <아유. 목소리> <웃음> 그 네, 그렇죠. My DUTORIO! My d u t o r i 운동 y d u t o r i 안 Did you know t 들 a t you want to hang on? n 디 no, I need you! What is this? I'm going to go to the house! i 되게 재밌게 또 좋은 경기를 한것 같아요. 약속대로. 네. 네. 아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야삐과 함께한 다이어트 운동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고생하셨고, 그 안녕. 안녕.